이제 2007 버전으로 파워포인트 인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작업이 끝나면 보기에서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 해제합니다.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그 다음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고 인쇄에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. 옵션에서는 컬러 회색 조가 있는데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유인물 2 e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인물 2 e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유인물 2 e 슬라이드를 하시면 여백이 6cm가 되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인쇄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. 인쇄 단추를 누르시면 인쇄 창이 뜨는데 만약에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고품질을 그 여기에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인쇄가 됩니다. 파워포인트는 인쇄 설정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쇄하는 자리에서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물의 상단에 비번호, 수원번호 이름이 적혀져 나오기 때문에 그 옆에 비번호, 수원번호 이름을 수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